튜닝하고 아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팬분들한테 요새 팬분들이 취미가 뭐냐 뭐하고 지내냐 막 이런 얘기 하셔서 기타를 연습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짧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풀버전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연습을 왔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게 물집 생겼다고요. 저 정,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거든요. <웃음> 사실 친지는 옛날부터 쳤는데 최근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. 한 얼마 안 됐어요. 사실 기타를 한 개는 부셔졌어요. 이전 친구가 있었거든요. 아니, TMI인데 이전 기타 친구가 있었어요. 제가 중학교 때 레슨을 했었는데 방에 이렇게 막 굴려다니다가 렉이 부러진 거예요. 엄 혼나고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I just want